이삿짐 고가사다리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아니므로 운전자 상해보험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09-9294-9300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해 고가 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가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관련 법리나 법령. 자배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의미하며 여기서 말하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동차가 주행 상태에 있지 아니한 상태, 즉 주정차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고, 또한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그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반면 운전의 의미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중 자동차의 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여 고의의 운전 행위로서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 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배법상 운행의 개념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원심이 이 사건 차량의 적재장치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운전자 상해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근거로 든 사유들 중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기중장치가 보험요율 결정에 반영되었다고 하는 점은 별개로 피고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심판단 부분은 그 근거가 없게 됩니다.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차량과 부착 장치를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하였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자배법에 기하여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등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 전반을 담보하는 자동차 보험의 대상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뿐 그러한 자동차 보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즉 자배법과 무관한 이 사건 운전자 상해보험이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약관상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운전자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일반 상해 사고로 인해 입은 재산상 피해의 보상을 주된보상 대상으로 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부담하거나 발생하게 된 법적 비용이나 그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임을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점 운전, 즉 발진 조작의 완료에 직접 기인한 사고만이 이 사건 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점 자동차 운전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주차한 즉 발진 조작의 완료가 아닌 화물차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이사건 사고는 보험약관의 객관상 이 사건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운전자 상해보험인 벌금담보, 방어비용담보,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 위로금담보, 형사합의지원금담보, 생활안정지원금담보, 등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